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오버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름 둠피스트 아마 예상컨대 솜브라보다 더 많은 떡밥을 뿌리고 있는 이 악질같은 친구가 드디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둠피스트 모두가 당연스럽게 둠피스트라고 예상했지만 뜬금없이 나와버린 우리사 둠피스트의 건틀렛은 사라져버렸고 공학을 지키고 있던 5 r 1 4도 박살내놓고 사라져버린 둠피스트 사실상 많은 이벤트가 게임에서 발생하여 이미 등장해야 할 둠피스트는 아직까지 우리를 놀리는 듯 등장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번엔 높은 확률로 둠피스트가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레딧의 유저가 최근 업데이트된 오버워치 PTR 서버의 데이터를 뜯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였는데요 먼저 머지않아 다가올 여름 이벤트에 대한 내역이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마이닝으로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오버워치의 여름 이벤트가 진행중일 때 존재하지 않았던 오리사와 솜보라를 위해서 4가지의 네 아이템들이 아나는 3가지의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리퍼, 메르시, 한조, 위도우, 맥크리, 정크렛, 자리아, 솔저, 루시오는 두가지의 아이템들이 트레이서, 토르비온, 라인아르트, 파라, 윈스턴, 바스티온 시메트라, 제냐타, 겐치, 로드오그 그리고 디바와 메이은총 한가지의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 아이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숨겨진 이벤트인 이벤트 8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살펴보았던 오버워치 감사제. 감사제가 있기 전 이벤트 6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미리 이벤트를 예상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이벤트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벤트 8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이벤트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의 맵이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상해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중간에 호라이즌 달기지가 끼어있는 걸로 보아 위에 숨겨진 맵은 이미 공개된 적이 있거나 한 맵이고 아래 숨겨진 맵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맵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 레딧 등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에 따르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정말 재밌게 했던 아케이드 모드인 루시우 볼 모드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디바의 성우가 자신이 어떠한 곳에 쓰일 디바 캐릭터의 녹음을 하였고 아쉽지만 디바의 시네마틱과 관련한 녹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할만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초 이벤트였던 다게해 이벤트에서는 디바이 스킨과 동시에 한국홍으로 보이는 방이 나오게 되는데 디바와 관련한 이벤트가 공개될 예정이라면 바로 이 방과 관련된 맵이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해 볼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정보인 둠피스트입니다. 오버워치 PTR 서버의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인 075 파일에 히어로 메타데이터라는 데이터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새로운 영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또 레딧에서는 PTR 서버의 업데이트 이후에 EXE 파일을 확인해보자 무엇인가가 누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둠피스트와 썸머게임즈를 검색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좀더 뒤져보자 버전 번호가 누락된 줄을 찾았으며 여기 보이는 OXD66307B4는 이전에 있던 16진수 코드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따라가 보니 같은 16진수가 쓰여있는 라인에는 둠피스트와 썸머게임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정보 외에도 오버워치 영웅들의 출시 주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버워치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영웅인 아나 아나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2016년 7월 20일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2016년 11월 16일 우리들을 달달 볶았던 솜브라가 등장하였죠. 또 4개월 뒤인 2017년 3월 22일 모두가 둠피스트라고 예상했지만 갑자기 등장해버린 오리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주기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오버워치의 여름 이벤트 둠피스트와 함께 등장하는 여름 이벤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부터 아마 솜브라보다더 오래 기다린 둠피스트 이번엔 진짜로 혼도로 리얼로 드디어 둠피스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발 블리자드님 이번엔 보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튼 둠피스트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둠피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엔 둠피스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디 잘 감상해주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